전날 대비 0.2kg 감량 드디어 101kg이다 총합 마이너스 20kg 감량했다 두번째 퀘스트 발생 지점에 도달했다 앞으로 세번 마이너스 30kg 남았다 팔굽혀펴기 횟수는 8회까지 증가시켰다 사실 지금 체중이면 9회까지 가능하지만 지금은 중요한 시기이니 부상을 최소화한다 이번에는 털이 이쁘게 자라야 할텐데 영원히 고통받는 121이 나 이제 자동이지? 너도 지금 즐기는 거지? 지방이 뒤덮고 있던 등판 속에도 10년전 봉인된 근육이 아직도 남아있다 살속에서 녹아 없어진 줄 알았는데 신기하네 들어지 들어와. 훈련하는 개토끼 주인 닮아서 남도 먹으려고 한다. 추가된 운동 감자뼈. 왼쪽 방향은 아직 안 된다. 감자뼈 자국이 아프다. 1 2 1일에 나는 숨몇번 쉬면 흑경막에 경련이 왔다. 핸드백은 원본 영상이 10분 넘더라. 업로드 영상에 사용되는 건 10초 정도인데. 나도 편집하기 전까지 내가 그렇게 오래 뛰는지 몰랐다. 가볍게 시작한 유산소 운동인데 재미가 있어서 그런지 나도 모르게 풀로 뛴다 심박수를 측정해야 하는데 배터리가 나가 있네. 오늘은 패스. 벌써 마이너스 20kg이 빠졌다. 내가 보기에는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지나가는 행인이 보면 그냥 같은 뚱뚱이다. 20kg이 빠졌다고 내가 많은 사람이 된건 아니다. 조금 빠졌다고 거울의내 모습을 보고 만족하는 순간 바로 폭식 모드에 진입한다. 이번에는 이 벽을 넘어 목표까지 도달한다. 이제 세 자리를 벗어나 두 자리 채중의 뚱뚱이가 되고 싶다. 다가올 거야. 어원 g a